네. 아유 집에나 가야지 아유아유 아유, 배고프다 어? 어? 음식집? 야 여기 분식집 아줌마 있잖아 어? 아줌마가 가야몬드야 가격 얼마야? 오유씨 왜이렇게 비싸 아줌마 떡볶이 하나 먹어도 돼요? 아이 뭐야 네 감사합니다 아무 말도 안하는데 아유 어잘 <목소리> 아,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안되어가야지 어?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아죄송지난다죄송다돈 낼게요 돈 낼게요 죄송합다 저기요? 죄송지난다돈 낼게요 돈 낼게요 죄송합니다 내가 VR 헤드셋 연결하려는데 우와 센즈어 오우 야 내꺼린다 이거 비둘기를 그냥 납둬도 되는 거야? 이영자가 먹었던 그만 소떡소떡 2,500원 이야 이야 <웃음> 엄청 비싸. 이게 주장이참 대단한 분이구만 이영자까지 왔다 가는 거군 이야 그냥 말다 했지 뭐 백종원 오면은 아이영재가아 그냥 여기 떡볶이를 그렇게 해서 좋아해 아그리요 아따 대단하네 <웃음> 방금, 방금 집게로 막 우, 그거 오뎅 후치면서 오류라고 했어요 아잘 어. <웃음> 어, 먹었습니다 <웃음> 어돈안 냈는데? 저, 조용히 조용히 저기요 조이차 돈안 냈어요 키는 거다 근데 딱 뒤에 보니까 주인장이 있는 거야 뭐야 어, 그거 그거 개무서운데? <웃음> 근데 설마... 설마... 어렸... <웃음> 형 뒤에 왜왜 왜, 왜? 뭔 일이야? 가볼까? 어? 빨리 길을 봐봐! 끝! <웃음> 아아아 여기까지 쫓아왔어 젠장 말못 <웃음> 사줘 그래도 괜찮아. 샌즈 비들기가 있으니까. v r 어떻게 해요? v r 이요 네. 유튜브.. 너튜브 보고 자, 찾아보세요. <웃음> 뭐야? 지하철 멈출까? 지하철 지하... 멈출까? 츄츄 찰스다. 츄츄! 왜 뒤에서 원 주인장 찰스가 오는 거지? 설마 진짜 오겠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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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똥! 아니! 아니 한국 동이, 한국 이 한국 동이, 한국 동이, 한국 동이, 이 한국 이 한국 동그이 한국 동이, 한국 동이, 한국 동이, 한국 동이, 한국 동이, 한국 이 한국 이 한국 동이, 한국 동 황금똥! 샌즈 비둘기 뭐야 자연스럽야 뭐야 골드에서 실버로 바뀌었어 뭐야 <웃음> 은색이 됐어 원숭이가 티어 또. 원숭이가 은색이 됐어 뭐야 와 이거 랭크 떨어진 거 아니야 야내 앞에 둠피스트가 있어 어? <웃음> 랭크 떨어졌어 어, 안, 얌전하게 <웃음> 앉아 해지지가 않아 어랭 어, 어이씨. 이러다가 다약까지 나오고 내가 시키 열어줄 거란다. <웃음> 아니 너무 무서워 이거. 너니 아예게 보욕감을 줬어. 저러다 진짜 열리면은 진짜 현실 현실이라. 어? 이미 태스님은 죽었을 거야. 갈게 가벼라들 마지막으로 한마디라지. 샌즈비들기부터 죽여줘. 너니 아예게 보욕감을 줬어. 비비비비비비비비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이들게 블라스터 쏜다 은막 다른 길. 좋았어, 센지 잘한다. 센지 잘한다. 샌지가 샌지 블라스터 쏜다 오. 샌지 잘한다. 안녕하세요. 오 이봐 산에 나와 거래하지 않겠나? 동전을 모든 걸 나와 거래하지 않겠나? 형, 안, 안 나와. 뒤, 뒤에 있는 그 비둘기 주도록 하지. 안 나와! 주도록 하지. 비둘기 지켜줘. 이 비둘기를 줄 테니 내 목숨을 살려주게라. 안 나와! 랜지 no! 비둘 치킨이 요즘 유행이야. <웃음> 지금야 빨리 다른 맥으로 튀는 거야. 지금이야! 이 지옥 같은 부산에서 탈출하는 거야. 난 다시 돌아갈래 국민 여러분. 제가 아, 아주 준비한 미를지었습니다 새로운 바로 분들 몇명 거야 지금? 그것은 바로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린다. 죄송합니다! 린다 아. 저 사람이랑 람머스 구만정님이랑 아, 상원님이랑 제, 또 누가 죄송합니다. 온 거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할 수가 없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 논란이다! 그러시면... 피 어. 카피, 카피. 아, 나 하고 싶은데 가피 여러분 혹시 뭐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목> <목> 네, 있어요. <목> 뭔가요? 뭔가요? <목> 언제 갱비스트 해줘요! 언제 도, 도, 돈이요? 도, 돈은 빠른 시일내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죄송합니 <목> <지돈대. 아니, 목> <목> <목> 여러분 주인장 진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 <목> <지돈대. 목> 돈그 벽품 돈못 내서 지금 이 게임까지 온 거에 정말 지젖다. 저것 <웃음> 다 <웃음> 일어서서 죽일 기세인데? 제가 흑수저 그지놈이어가지고 2X1 <웃음> 그그 대신에 저 비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놈이요 어! 비둘기집 어, 요즘 1만 원인데. 뭐야 여기 어디야? 아 무슨. 아니 요가에는 또 뭐하는데? <웃음> VR챙? <체? 웃음> 어. 좋았어. 계획디려 아 잠깐만! 끌려간다! 안 돼! <웃음> 그렇게 스가영은 감옥에 갔다고 한다. 병시옷 아하! <웃음>